아씨 봐 너무 맛있겠겠나? 짜증나겠나? 뭘 존나 쑤셔놓으니까 살은 존나 찌면서 존나 있어. 오토바이 소리 오토바이 소리 들려 들려 난 피자 나라 치킨 우드 시켰어? <웃음> 여러분 괜찮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토바이 소리 <sorry>. 들려 들려 <웃음> 숙경스랑 영통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피자 나라 치킨 우드 시켰거든요 백신 맞은지 오늘 어 소스. 오 피자나라 치킨 가우주. 어 너무 맛있겠잖 짜증나잖아. 애진다 애저블 <웃음> 포테. 한 판이랑 닭다리 닭다리 순살 치킨 냠냠 좀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어머 여기 분들 갈릭도 안 주셨어 <웃음> 너무한 거 아니에요 펍시 잘 먹었습니다 음 음~~ 역시 배신하지 않아 피자, 피자 왜 굳었어? 이제 피자 좀 변했는데? 치킨 음~~ 음, 난 치즈가 겁나 식은. 이거 핵 느끼함. 잘 모르겠다. 치킨이 공략해야겠어. 음! 머스타드 묻혀서. 음. 아니 치킨은 겁나 뜨거운데 피자가 와 이러노 음. 오늘 백신 맞은지 1일차인데 생각보다 막 미친듯이 아픈 건 아닌데 컨디션이 안 좋고 온몸이 뻐근해요 야 오늘 피자 진짜 별로다 어느 정도로 식어야지 따뜻한 맛이 없어요 오늘 미지근한 피자? 나름 나네 음. 오늘은 치킨이다 음 머스타드 음. 안녕 피자가 맛이 없다 이거 목걸이 한게 엄청 오래됐으니까 그렇지. 멋있는데 언니가 운전을 할 줄이야 아, 맞아 <웃음> 그럼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웃음> 미팅 간략하게 할게 있어가지고 미팅 하고 가끔씩 가는 베이커리 가게가 있는데 거기 스콘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런 무화과 치즈 타르트가 있어가지고 냉큼 사왔습니다. 이렇게 스콘 두 개랑 지탁기를 돌리고 있고 진진님 영상 보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편집을 조금 하다가 일리갈 겁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카메라만 켜봤어요 안녕! 아니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택. 팩...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렸지만 케이스가 너무 때 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또 에이그라는 핸드폰 케이스 브랜드가 있는데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에이그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 젤리 버전을 썼었는데 그게 너무 때가 타가지고 이번에는 하드케이스로 하나 구매해봤어요. 요런 스티커도 귀염뽀짝하게 에이그 지금 제가 카메라가 노트북에 영상 추출 중이라서 뭐야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너무 예뻐 제 핸드폰이 노란색이잖아요 아이폰 시1 옐로우인데 이런 느낌으로 맥북카메라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살짝 멜론색? 예쁘게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에이그 와, 멋갈 난다 미치겠나? 멋갈 아 안돼 자기 이름이 뭐예요? 노 마드 클럽 I'm so mad 근나 그래, 이런 컵 사고 싶다고 얼마야? 해? 이거 컵도 판매하시는 거예요? 귀엽다. 그렇지. 어 이건 약간 캠핑 느낌인데? 살지 응. 않. 어 귀엽다. 이건 플라스틱 제 유리.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심각하게 더워. 어 귀여. 워 <웃음> 처음에 말했던 카페 있지. 너가 오늘 처음 말한대? 응, 아, 이 카메라가 이쁘게 나오긴 하지, 하곤? 약간 밝아 내가 밝혔어 응. 밝힌, 내가 밝힌 남자, 남자. <웃음> 난이거 느낌이 좋아 좀 멀리 다 <웃음> 아, 지끈 <지끈해. 웃음> <웃음> 내가 알 아, 지끈지끈해 만나, 너내가 찍을게 잠시 기다려 봐 <웃음> 조금만 더 뒤로 기대볼래 <웃음> 조금만 뒤로 기대볼래 제발 다리를 뻗치고 더 뻗쳐. 너가 지금 기어올라. <웃음> 뭐 아니에요. 이게 투샷인가 봐. 건강해요. 진짜 같이 응? 했잖아요무슨말또 왔습니다. 근데, 않아도, 새로, 어? 새로, 새로 음, 아니 근데 다도 않아도 도간다 새로 가 아니 어디려 어디? 너니까나좋아는데 그럼 양이 좀다 응. 어? 2인분 괜히 시켰나? 아, 아, 어 매워. 매워. 그냥 항상 매워. 아 너무 먹는 거 아니야? 여기 남자 가면 은레 자, 몇 타야? 일단 레드벨벳 쿠키 하나랑요. 오징어 게임! <웃음> 오징 게임! 참가하시겠습니까? 아니, 안 할래요. 저 듣기 싫어요. 제 마스크 귀엽죠? <웃음> 응. 저는 무조건 응. 술집에 있는 화장실을 응. 무조건 가는거예요 거의 없으니까. 아예 자기 집 가서 생활하니까. <웃음> 이거 그그 그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게 애초에 그런 이름이 있나봐. 아, 약간 스콘 같은 왜냐면 거. 뒤집어진다. 오랜만에 곱창 먹으러 왔습니다. 개 응. 좋아. 좋아. 와우. 얘는 어, 이쪽으로 나왔을 거야. 어. 어 모르는 게 없어 신호에. 천연 맛있다 어? 천연 끓으니까 맛있다 너내 귀에 천 좋아해? 장이 약해? 약해 우리 형도 약해 많이 먹는 게 약해 많이 먹으니까 약하지 나물 존나 쑤셔넣으니까 약한 거안 처먹으면 장에 들어있는 게 없잖아 한은 많이 안 먹잖아 일반인처럼 먹잖아 <웃음> 많이 말자 안 먹어? 여러분 저 일반인처럼 먹어 <웃음> 뭔돌이야? 뭔돌이야 니네 유튜브 보는 사람들 봐봐 니한끼 네 먹을 때 사람들이 놀래 그 정도야? 가져갈게 가야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곱창이 아니야 대창이 제일 맛있어 날 행복하게 만들어 곱창이 제일 맛있다며. 아니야. 이에 물러지는 이 지방들이, 이 사이사이에 끼는 이 지방들이 최고야. 참,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름이 우리 피를 더럽히잖아. 요거를 먹으면 맑게 그냥 리셋. 리셋. 극과 극인데 같이 먹으면 효과가 좋다. Understand? 곱창이빡 치는 거 하나. 양이당 형님? 올거 같아. 존나 비싸. 살은 존나 찌면서 존나 비싸. 양은? 존나 비싸.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맛있게 볶아 드리겠습니다. 달고지면 볶으라고 했는데요? 그냥 알아서 할게요. 응고하로 뭐 왔습니다. 재밌게 볼게요. 누가 아이스크림 사는지 지켜보자고. 2 4 내기. 패배를 인정하십니까? 못해요! 이게 뭐야, 씨바 아주 처절하게 지셨죠한번더 하자고 제가 아이스크림 내기? 이겼습니다 한번더 하자고 <웃음> 무슨 내기 할까요? 아이스크림 전복 내기 다음 판에도 네가 이기면 그니까 아이스크림 없고 뭐 몰라, 그냥 해봐 일단 두 번째 판! 아이스크림은 제가 그대로 사요? 그쵸? 왜요? 아 그니까 업고 음료수 내기로 가는 건데 네그쪽 네, 지면 음료수, 아이스크림 다 사는 거고 네 알겠어요 제가 이기면 그쪽 그쪽 음. 음료공짜로무어줘 뭐 알겠어요 회사님 왜 그러세요? 알겠다고요 빚치 마세요 왜요? 다 루비가 있네 꼭 가진 거 없는 것들이 타격스러워 루비살수 음, 있네요 음. 그것이 음. 아니라 점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려면 꼭 루비가 필요합니다 가진 거 없는 애들이 꼭 남의 돈. 아니 여기, 여기 여기 로비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 안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왜큰 숫자만 무리셨어? 이거 하나 가져갈게요. 에 <웃음> 네, 음료수까지 제가 살고 어, 내 머리 왜? <웃음> <웃음> 음료수까지 제가 살게요. 이제 나갑시다. 고마웠어요. 네. 이놈의 아이스티로 내기 간다. 두판 했는데 두판더줘 아, 그, 지금 내가. 아이씨. 더벤티 아이스티 맛있네요 티빙 맛이 나요 아주 맛있습니다 잘 먹을게요 여러분 스플렌더 꼭 해보세요 친구랑 내기하세요 안녕 오늘 하루 끝 고맙다 <웃음>